자신감이 뭔데? 나를 믿는 마음 나를 믿는 건데 왜 근거가 있어? 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네, 얘기하는 순간상 지랄하는 가 이런 비난을 받기 싫어서 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진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남들이 너를 비웃고 있지 않다이 꿈은 충분히 큰게 아니라고 슬럼프예요? 잘안 돼요? 그럴 땐 계속 얘기해 넌할수 있다 너가 짱이다 너넌 뭔데 이렇게 그 근거 없이 살아야 어 네. 근자감이란 말이잖아요. 근거 없는 자신감 맞죠. 자신감이 본데 나를 믿는 마음. 나를 믿는 건데 왜 근거가 있어 너는 왜? 될수 있어요. 그냥이란 말 진짜 못들어 근거 없이 자기를 믿고 여러분들의 권리, 자기 업 내가만 어떻게 그냥. Just. 누가 알아주기 전에 내가 나를 알아주길. 경험 쌓기가 보래성 쌓길까 봐 두려워하기보단 이번엔 저번보다 더잘 쌓았다고 뿌듯해하길 무슨 일이든 하고 싶으면 해봐 자신을 믿고 되던 안되던 그냥 행복 행하면 복이용